책은 이거는 나중에 결론 삼아자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성취 중생이란게 뭐냐면요 하 중생을 중생을 불러 성취시킨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그럼 이제 엄정 불토는 뭐냐면 하 중생이 사는 세상을 예토라고 합니다 예토. 글자 그대로 이제 더러운 땅이라는 얘기인데, 땅덩어리가 무슨 오염이 돼서 더럽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번뇌 때문에 더럽다. 그 말이에요. 중생들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번뇌로 살아가잖아. 번뇌. 그러니까 그 세계가 더럽다. 그 말이에요. 어디 꼭 무슨 뭐 오염, 오염이 돼가지고 더럽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중생이 사는 세계가 예토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는 불토가 되죠. 그래서 예토를 불토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엄정한다. 이래서 이두 가지 원이 보살의 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은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 중생으로 살면은 그 중생으로서 사는 세계는 예토로 전개된죠. 그럼 불이 되면 불토로 전개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예? 예토가, 예토라는 데가 있어서 내가 그리 가면 중생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중생이다 보니까 내 세계가 예토로 전개된다 이 말이에요 불이 되면 불토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을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살이 된 만큼 그만큼 정토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터의 예터의 아주 최악의 경우를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제가 전에 그저 10시간 쭉 해드릴 때 지옥이라는 게 본래 없다고 그러잖아요. 중생으로서 최악으로 전개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것 뿐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도 어디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세계를 최악으로 전개했을 때그 자리를 지옥이라고. 그럼 이만큼, 요만큼 가면 천상쯤 되겠네, 그렇죠? 아직 보살은 안 됐어. 뭐. 보살 되면 보살만큼 정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저 최초의 대승 경전인 반야경에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대승은 전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느냐 이거야. 이거 이거 가면 이건 자연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먼저 가가지고 이게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건 그냥 자연이 이렇게 따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는 자기가 결정할 문제예요. 뭐뭐뭐 뭐, 뭐 믿으면 어딜 가고 안 믿으면 뭐 어딜 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믿고 안 믿고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내가 내 세계를 어떻게 정계하느냐 그게 중요해. 여러분들 저 객관적으로 말해요. 객관적으로 좋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좋은 세계는 없을 것 같아요. 지 마음 즐거워, 마음대로 즐거워. 지 마음 틀어져 버리면요. 천하 없이 꽃 피고 세워서 갖다 놔도 그 꽃도 안 보여. 뭐, 어디 뭐 좋은 음식점, 뭐 좋은 음식점이란 게 있어요? 어디가 좋은 음식점이야 도대체? 배고플 때, 그렇죠. 전에 그저 전엔 요새는 등산 갈때 전부 가스들을 이제 동계용 가스 이렇게 들고 가지만 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막뭐 알콜 바나 석유 바나 뭐 이래 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이게. 한 번은 저기 저음 월악산 아세요? 월악산. 월악산을 넘었어요.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라 저 신흥사 쪽에서 넘었거든. 눈이 와 가지고 엉망이라. 길을 못 찾아 가지고 넘어가지고 덕축골까지덕축골로 내려왔는데 하도 그냥 기, 기, 길을 못 찾아가 심지어 어떻게 심지어 어떻게했냐 능선만 바라보고 올라가다 니까 길이 없어져가지고 눈, 눈 때문에 그게 능선 올라가서 그냥 어, 어디쯤 올라왔지 모르니까 반은 이리 가고 반은 길 찾는 대로 어? 서로 연락해라 해가지고 내려가는 길을 찾아 내려와서 덕축골까지 왔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이제 그게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에? 라면. 을 이게 석유가 새가지고 라면에 석유가, 예? 근데 그그 그, 그거 그거 아니면 먹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이다 보니까 이게 라면이 라면에 석유가 들어가가지고요. 끓여놓니까 으 이게 라면 맛반 석유 맛 반이야. 그 눈에 서서 먹는데 아무도 맛없대는 사람이 없어. 시비어는 사람이 없어. 더더 더 없냐는 얘기지, 예? 심지어 나중에 뭐라 그래? 옛날에는 뭐일부러 석유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잘 먹어. 응? 집에서 그렇게 먹으려 봐 먹나 이것도 라면이라고 그래? 이거 어쩌고 당장 버이라고 그럴 텐데 그안그렇으니까 그게 그게 맛있는 음식이에요. 제가 히말라야 그 탄센 마을에 가가지고요 이름 단위 접을 하도 거기가 내 추억이죠, 제가 그 동네 탄센이 거기에 뭐 이제 시외버스도 숙국을 해서 뭐 먹을 게 있으려냐고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없는 거야. 말이 통하나, 뭐 하나. 그래가지고 손짓, 발짓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라면을 끓였거든요. 이제 뜨거운 물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해가지고 음. 라면을 이제 끓여야 돼. 젓가락이 있나? 나무를 꺾어가지고 칼로. 이래가지고 이제 젓가락을 만들었어. 반찬이 하나도 없어.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게 고추장밖에 없어요. 그 고추장을 이제 풀었더니 남이 시뻘게졌죠 그럼 이제 며칠 안, 이제 앉지도 못해 그냥 서서 있겠죠. 그 이제 남이 길잖아 젓가락 가지고 이제 시이 그렇게 먹. 고 예? 그러니까 그거 먹느라고요 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한참 먹다 보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왔어. 왜? 자기네들은 이래 이래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먹는데 뭘해 가지고 시뻘건걸 들고 벌벌 끓는 걸 이래 가지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히말라야를 구경한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는지 도대체 어디, 어디. 예? 그래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라면에다 고창을 타먹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네. 예? 같은 라면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대충 보면 말이에요. 어디 맛있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식당이란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 에 말이에요. 여기 예토에서 불토로 게 전개되는 게 이게 전부 자기, 자기가 느끼는 세계이지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 부처님이 계시던 그저 여러분 영축산으로 알고 있는 그 독수리 봉우에 거기 이렇게 가다 면 빈비사라왕이 돌로 길을 놨거든요. 그 길을 계속 쭉 가보면 부처님이 그 길을 다니실 적에는 부처님에게는 그게 불처님의 세계야. 그죠? 빈비사라왕이 거기로 올라왔을 때는 왕의 세계야. 그렇죠. 지금 제가 올라가면 제 세계밖에 안 나와. 여러분 저거 같이 가봐. 각자 다 자기 세계지. 객관적인 세계는 안 나와. 지난번에 한 번은 갔는데 쫙 그냥 그저 이저 그 왕사성을 구석구석 다 찾다 보니까는 이 영축산 올라가는데 좀 늦었어요. 해가 이렇게. 거기 해지면은 못 올라가게거든. 그래. 그, 그, 나란다 대학에 그, 저, 개발위원하는 친구가 있거든, 제 친구가. 그 친구를 이제, 하고 갔는데, 해지면은 이게 올라가기가 어렵다. 거기 경찰이 있거든요. 경찰이 이 총을 소지하고 있어. 경찰을 저를 보더니 막 쫓아와, 오래간만이라고. 그 야,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해가져고 아직 눈에는 보여, 눈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안 올려보내는 시간인데, 아, 내가 가면 된대. 내 앞장 설때 따가워 오래요. 거기 경찰이 경찰을 되게 무서워하거든. 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무서운 게두 가지가 있어요. 종족이 희한한 종족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그놈의 종족이 무섭고 또 하나는 원숭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말도 안 통하니. 근데 그 원숭이도 경찰은 알아봐요. 손이 꽥 찔러면 다 도는가. 그래서 아내 올라. 그래서 이제 그 경찰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나 인심을 써놓고 봐야 되는 거야. 제가 자주 가잖아. 갈 때마다 내가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 팁을 좀 줬지. 에? 이렇게 고맙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왔다 이거야. 그 사람을 그 뇌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인정을 해 준다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내가 인정을 해 줬으니까 자기 도와주겠다 그래 이제 갔다 오는데 올라가자 이렇게 해가 있죠 해가 날 맑어서 죠 해가 탁 넘어가는 거 이렇게 산으로 그 영축산 올라가면서 일몰을 보면 진짜 장관이에요 그냥 우리나 여기 일본 보면 틀려 처음에 거기다 내려오니까, 뭐, 다리가 아프네, 뭐니 하더니요, 해가 탁 떨어지잖아. 싹 산으로 내려가면 막 쫙, 힘이 어서나오지쫙 올라가서 보면 해가 다시 올라오잖아. 그렇죠? 자꾸 이쪽이 올라가니까. 예? 그래도, 환상해져서 보고 있다가 또, 싹, 그러면 또쫙 올라가서 또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 국대까지 올라갔다니까. 내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그, 그, 그 일몰, 그거, 거기에 그냥 환상에 젖어가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부처님 설법 하시던 데까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이, 이, 이제, 이미 해는 떨어졌어, 이제. 근데 아직 완전히 깜깜한 건 아니고. 그, 이제 그, 그 친구한테, 야, 이왕 여기 왔는데, 늦었는데, 우리 한 10분만 앉았다 갔다 했더니, 아, 마음대로 내가 지키고 있을 걱정을지말요 그래서 이제 그 영축산 꼭대기 사회상 쫙 바라보면서 이제 아니 죠 왕사성 바라보면서 이제 저앉지라 그랬지. 어, 앉아서 사람끼리 마주 보지 말고 어 멀리 봐. 그래가지고 이제 (10분은) 더한2 0분 앉았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정리하고 이제 컴컴하게 컴컴한 길이 좀 불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말이죠 가치관 일행이 있잖아요. 일행이 다 생각이 다 틀린 거야. 근데 올 쪽에 있죠. 내려오는데 꼼꼼해서 그랬는지 뭐였었는지 사람들이 말이 없더라고. 뻥이러탄 저렇다 말이 없어. 그냥 조용히 이, 이 누가 조용히 해라 그래도 그렇게 조용할 순 없어. 그게 왜냐 자기 어떤 마음의 세계에 빠져버린 거야. 그게 저 붙다가야 갔더니 다시 입이 트이래. 그냥 그게 전부 자기의 세계예요. 객관적인 색계 세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어디 가라 그러잖아. 왜? 예? 정토에 왕생하라 그러죠? 예? 땅덩어리가 있어서 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거. 천하 없이 좋은 곳에 갖다 놔도 쥐마만 뭐 불편한 고만이지. 뭐안 그렇습니까? 뭐 어디가 있어서 가라는 거야. 뭐 서쪽 동쪽 가라고 난리인데 <웃음> 예? 뭐 어디가 있어서 가려는 거냐 어디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앉은, 앉은 자리 있잖아요 앉아계신 자리 그 자리 빼놓고 어느 자리 또 있어서 가요 예? 어디 가실 때 있어요? 이거 예, 끝나면 집에는 가시겠지만 은 예? 여러분이 지금 앉아계시고 서계신 그 자리 빼놓 떠나서 어디가 또 있어서 가실 거냐, 이 말이야. 없죠? 가실 데 없어. 몰라, 몸뚱아리가 한 서너 개 되면 하나는 여기 갖다 놓고 하나는 저기 갖다 놓고 할지 몰라도 없어. 저 중, 중국도 말이야. 제가 작년에 아미사를 갔는데요. 예? 아미사를. 아, 내일, 내일 아미산 올라가는데 비가 오는 거구나. 주룩주룩 와. 그래서 내 가이드 불러가지고, 야, 너이 동네 살았으니까 알거 아냐. 이렇게 비가 오면 얼마나 오냐 했더니 이거는요, 한 2, 3일 와요. 이런 식으로 오는 비는. 여러분이 성도 혹시 가보셨어요? 중국 성도. 거기가 해가 뜨면 개가 짓는 데요 해가 뜨면 개가 짓는데. 어찌 해를 못 봤는지 뭐 이상한 게 하나 뜨니까 개가 짓는데, 거긴. 예? 네? 하도 해갔 떠가지고, 밤나 흐려가지고. 게 아미산 올라왔는데, 그 아미산 최고 정상이 금불정이에요. 보통 금정까지만 가 아니, 만불정. 거기 가야 되는데, 보통 금정, 금정 가가지고는 다 올라왔다 그러는데, 아니야, 거기 또 올라가야 되는데. 해발 3,090 90몇 미터인가? 그렇지. 게 아침에 비가 와. 어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 지금이요, 이 정도에서 저기, 저, 금정, 만불 조금 관두고, 금정만 가도요, 이렇게 자기 손바닥을 못 봅니다, 그러느라. 예? 그, 니네 얘기고, 빨리 올라가, 참 말하지 말고. 으쭈, 뭐 아, 올라가면 봐야 돼비 끝인다, 내가 그랬거든. 내가 뭐 알아? 끝이다. 금정에 딱 올라갔더니, 약간 비가 내려. 뭐, 뭐, 이, 저, 우비 안 써도 괜찮고, 그냥. 이 만불장에 딱 올라갔더니요, <웃음> 이, 저, 비가 왔잖아요. 저, 비가 온 데다가 해가 쫙 나니까는 여기저기서 그, 저, 안개가 표를 놓는데 이거는 환상도 그런 환상이 없어. 예? 네? 삼천미터 높, 예? 네? 높는데 떡인데 막 여기저기서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구름이 움직이는지 산이 움직이는지 안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막, 막, 이게. 그몇 네. 사람 안 올라오더라고 비오는 줄 알고 아예 포기하고 안 오는 거. 그얘가 그러니까 그래. 제가 이동네에 이 살지만 이런 진풍경은 처음 봤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래가지고 그죠빽 돌면서 <웃음> 그끄 머리로 이렇게 따라 돌면서 여러분의 카메라 중에 파노라마 카메라 아시죠 이게 파노라마 카메라랑 쭉쭉 훑어버렸거든 그냥 뭐. 훑어서. 몇번 훑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뭐얘기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이제 대형으로 이렇게 뽑아봤더니, 제가 무슨 사진 작가도 아닌데, 원체 좋으니까 그 사진도 기가 막히게 그러면 그, 그렇게 세계가 전개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 그것도 제 마음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절대 무슨 객관적인 세계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왜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좋은 데 가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 이건 우리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느끼는 게 같은 것 뿐이야.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면 좋다. 이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지, 그게 객관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제가 이번, 여러분하고 이제 내일 강의 끝나자. 그래서 30일날 중국 또 들어가거든요. 저, 저,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저, 실크로드 쪽으로, 우르무치 트루판 그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저, 달마대사 계시다는 그 소림사 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다 다녀올 판인데, 혹시 따라오시고 싶으시면 따라오세요 <웃음> 9박 10일이니까 한 제가 지금 한 3분? 3분 정도까지는 같이 가시자고 그러면 제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되고 <웃음> 저, 저를 따라가시면 좀 힘들어 뭐, 뭐가 힘드냐 눈에 보이면 나가야 돼 눈에 보이면 나가야 되고 해지면 들어오고 해지기 전에 절대 안 들어오고 쇼핑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어, 이 가서 이렇게 뭐 어, 어기정 어기정 할 시간은 없어 그 대신 에, 가는 곳은 많죠 가는 곳이 에, 바쁘게 움직이니까 혹시, 혹시 뜻이 있거든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말이에요. 모든 게다 자기가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성지를 가지 않습니까? 인도 성지를 가도요. 몸뚱아리는 똑같이 성지에 있는데 에? 어떤 사람은 거기가 불편한 거야. 왜?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전에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도 모르는 분인데, 아, 뭐, 신심이 장어고 이래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예? 저는 모르는 분이고, 이제 저 같이 가는 분이 알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여행을 많이 가봤다고 어찌 잘하는지 해외여행을. 여권을 보니까 뭐 찍히긴 많이 찍혀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가셨길래 그렇게 많이 갔냐고 그랬더니, 내가 웬만해가지고는 저마, 저, 보다 많이는 가신 분이 없거든. 어. 하도 쫓아다니니까. 이분이요. 그좀 다녀봤다고 했죠 말을 안 듣는 거야. 예? 네? 내가 그 바나나 좀, 고만 좀 먹으라고 그랬거든. 나중에 사고 난 그게 내가, 우리 절대 하루에 요만한 거 있잖아. 몽키빠 요거, 요거 하나 이상 제발 좀 먹지 마라. 예? 네? 예, 이거 입맛대로 먹었다 나중에 죽는날저 산치 대탑 올라가다가요. 거기는 진짜 대학교체이 언덕대 이렇게 이제 탑인. 어, 펄퉁해. 예? 얼 크게 좋아. 그러니 이제 배가 이래. 예? 그 저 내가 그좀고만 먹으라고 안 그랬냐? 제가 못 먹게 하니까 호텔에서 몰래 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 그 이제 뷔페니까 싸도 되잖아요 싸가지고 나서 내가 막 동남아 다니면서 막 바나나 내가 한두 개 먹어봤나? 러고 방에 한아서 그냥. 그래서 화장실을 못간게 며칠 됐대. 먹기는 계속 먹고. 그 화장실 못 가요. 실제. 그러니까 먹긴 지리는 먹고 화장실은 못 가니까 한 사흘 하니까 이게 됐지 그래야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쓰러진 거야 그 방법이 어딨어? 당신 때문에 여기 구경 못할 수는 없고 네? 아니, 누워 있어라 이건 무슨 병난 게 아니니까 누워 있어라 깨대 래에되 이거 얼굴 가려주고 우리 다 보고 부축해서 내려왔지 방법은 없다 방법은 사흘 굶어 눕는 수밖에 더 있어 이제 나 빠져야 되니까 그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가 그, 저, 부처님 사리탑, 그 그, 그, 그, 저, 부처님 사리탑의 원형이 산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부 감탄을 하고 전부 좋다고 날리는데 이 엎어진 분은 뭐야? 그 눈에 뭐가 보여? 하늘이 노란데. 예? 그러면 그, 산치 대탑 있잖아요. 대탑이 과연 정토야, 예토야? 그 사람한테는 지옥이요 거기. 네? 내려갈 길 캄캄하지. 어. 구경해서 즐기는 사람에게는 뭐 불터까진 아니라도참 좋은 세계지만은 여덟 달반된 사람한테는 이해돼요. <웃음> 그러니까 세상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일이 가는데 무조건 일이 갈수 없죠. 응? 여기 가는데. 대표적으로 이 가는, 가는 방법, 가는 방법, 방법이 대표적인 게 육바람일이다. 그죠? 육바람일. 그러면 이제, 보시 이렇게 나오죠? 보시 지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이에요. 여기서. 예?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거는 이게, 이게 이리 가는 길 아니에요. 그렇죠 가는 길인데, 요 지게의 내용이에요. 지게의 내용. 예? 지게. 지게가 이제 보통은 대승에서는 1 0선업을 얘기를 한다. 10선업. 예? 5개가 아니고. 그러면은, 자, 이제 살생. 그렇죠 살생, 그 다음에, 푸도, 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른 거는 괜찮아, 요거. 요게 문제야. 요게. 요게, 불음으로 나오는 건 출가계에요. 불음으로 나오는 거는. 네? 그런데, 불음이 아니라, 불사음으로 나온다. 네? 사업으로 나오면 이게 재가계야 이거는 네? 출가계가 되고 이건 재가계 그런데 대승이 재가인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전에는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 거야 불사업 그럼 사업이 아니냐는 건 뭘로 판단하느냐 이것도 객관적인 판단이 참어려워 인도는 부인이 많잖아요. 부인이. 지금도 회교 회교 믿는 사람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4명까지인가 부인이 허용이 되지 아마. 그런데 똑같아요. 다 부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를 한 적이 없죠. 일부 일처제 했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첩이죠. 첩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일처 다첩, 이제 네, 이런데 다첩은 싹 빼버리고 일부 일처제라고 그러는데 인도는 그냥 일부 다처야다 똑같은 부인이야, 뭐 첩이 아니야 첩이. 그러니까 마, 많이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인도 인도 얘기고 이거야. 그래서 지금. 육바람이 나오면서 이 지금 반야경에 제가 항목 뽑아 놓은 거는 요요요요 10가지죠. 있 10선업. 10선업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0선업 따로 있고 육바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0선업 결국 은 지계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다 이것이. 그럼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 가는 것이 결국은 뭐죠? 불국토를 건설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꽃 씹고 나무 심는다고 불국토 되는 게 아니에요.